오재현 선수랑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특수 제작한 골대가 있어요. 이거는 농공 하나 들어가는 크기의 링입니다. 굉장히 늦기가 힘든데, 이거를 이제 12개를 던져서 하나를 넣을 때마다 추첨을 통해서 10분 들께 승자 패자가 정해지잖아요. 승자 패자를 그린 굿즈가 제작이 돼요. 그 굿즈를 10분씩 드릴 거예요. 선생님, 볼좀 잡아주십시오. 오! 오오 오. 거의 굿즈안 주겠다는 거죠. 저게 안줄 생각으로 만든 겁니다. 오오 오. 계속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아쉬워하지 마세요. 자 여섯 개 오. 자 민망해지기 시작하죠. <목소리> 오오오 아홉 개, 어두개 남았습니다. 오! 오, 오자 맞아 하나, 자 삼십 개 걸겠습니다 삼십 개, 구즈 삼십 개. 이번에 넣으면 구즈 삼십 개. 집중해 주세요. 오! 오! 자, 그럼 이번 2번트도 민망하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아니야, 아니자한번더 한 해드릴게요. 네! <웃음> 아, 자, 하나, 딱 하나. I'm a kitty, you know I'm o